강영석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긴급 체포되었다가 8시간의 조사를 받은 끝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가로세르 연구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남성은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8개월이 지난 오늘 전격 체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참 세상 무섭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며 현재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유명 유튜버를 사진 하나를 잘못 들이댄 이유 때문에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체포까지 하는 나라. 그것도 아침에 가족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를 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처음에는 이 뉴스를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하고 악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사람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지탄을 받던 신천지 교주와 악수를 했다고 몰고 갔으니 억울할 법도 하긴 하지만 당시 영상을 곧바로 내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8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때의 분이 안 풀려서인 것일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다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조금은 묘한 상징성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서 9일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다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옥상옥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문제는 공수처라는 막강한 권력기관 모든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공수처의 총책임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독재국가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이 와중에 벌어진 강용석 변호사의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의 체포 이 체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은 이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의 미래 향방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지금 강영석 변호사는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유튜브 활동 중에 사진 하나를 잘못 다룬 일 때문에 전격 체포까지 되었다는 사건은 사실은 정부 여당의 우파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담긴 것으로 읽혀집니다. 향후 우파 유튜버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을 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이런 공적인 인물들은 웬만한 비아냥이나 비방에 노출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사사건건이 유튜브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정부는 이러한 편향되고 무리한 법의 잣대로 고소, 고발, 체포를 남발하겠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식 공안의 행동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까지도 다 장악한 정부 여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이것이 사람들의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여당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여당의 잘못을 수사하는데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심 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양쪽의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을 아웃시키는 수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작업은 결국 성공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여당의 무리수가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강용석 변호사 그에게는 좋은 평판만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도도맘 사건, 아나운서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그를 따라다녔고 이 때문에 그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수도 있는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그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인간 강용석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한 영혼과 다재다능하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가진 예능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보고 싶은데 그의 일부 단점들과 실수가 지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의 이러한 단점을 다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의 장점과 개인적인 자유분방함 모두가 법치주의 아래 보호받아야 할 개개시민의 자유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가족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를 체포한 것은 미래 공안사회가 될지도 모를 대한민국의 암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픔이 밀려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도 있는 미래가 될 것만 같아서 한편으로는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만 닥칠 수 있는 미래일까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사람들은 이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라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치, 불의한 법치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치현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